안녕하십니까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원장 이태희입니다 수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자분께서 받으신 수술은 수술만큼이나 수술 후 주의사항에도 각별한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분절개 쌍꺼풀 수술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는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세안은 수술 후 3일 정도는 눈 주위를 피해서 가볍게 세안을 하시고요. 수술 후 4일째 실밥을 제거 후 정상적인 세안이 가능합니다. 처방해 드린 약은 하루에 3번 식후 30분 그렇게 드시고요. 실밥은 수술 후 4일째 병원에 내원하셔서 제거하십니다. 얼굴을 되도록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시고요. 병원에서 드린 얼음 진출팩을 처음 3-4일간 열심히 하시는 게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한 달간은 수술 부위를 되도록 만지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. 머리를 숙이는 등의 격렬한 운동은 한달 정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또한 음주의변도 한달 정도 삼가하시고요. 사우나 찜질방 같은 뜨겁고 이런 자극적인 곳도 한달 정도 삼가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. 주의사항을 잘 지켜 빠른 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